네, 열상이고, 여유 남는 데가 되는데도 이게 상이 될 수가 있잖아요. 네. 그래가지고, 이게, 성립이 안할 때만 상념수치로 넘어가는 거예요. 아, 그래요? 그래서 끝까지. 어, 그렇군요. 네. 그럼 그래. 심심하네 네. <웃음> 아 다시 뭐 하고. 포지을다써야돼요 여기 뭐 침이 없을까요? 맨 처음에는 열성이랑 열성을 다 쓰는게 좋고 그냥. 네 아, 반성 유전일 때 네. 남자 먼저 쓰는 게 좋아요. 아, 그래요? 어, 선생님, 저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. 안녕하세요. 건강한 신명소 구독자 여러분. 꼴찌에서 2달만에 1등한 비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수업영상과 정보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. 아직 구독 클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클릭과 좋아요, 엄지척 버튼을 눌러주세요.